<웃음> 엄청 행복해. 아, <맞아>, 나사운이 잘했지? 너별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주 별로 그냥. <웃음> 누구 넣다 꺼내 줘. 이거 꺼났는데? 새로운 <웃음> 계획 탄생했어. 어디 갔어? 벨라야, <웃음> 여기 좀봐 아, 아, 봐. 얼굴 찍기 힘들다 지친다 봐. 벨라야, 여기 봐. 이 엄마 이거 먹니라 벨라야. 벨라. 빌라. 너무 빨리 줬잖아. 이따가 줘야지. 그래. 사랑해 버리는 거야, 어. 더주라고 <웃음> <웃음> 쥐봐, 벨라야. 뭐야? 아빠, 이거. <웃음> 여기 옆 봐봐, 여기 좀 꼈어. 여기. 아 벨라, 여기 봐봐. 아, 이거, 이거 노래, 이거. 이거. 아니, 아니. 너숨어 숨어서 얘들아. 나 봐. 드레, 이쪽, 이쪽.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가만, 가만히, 가만히.. 가만히 되고 있어봐 알아 뭔지 이, 이게 근육.. 근육 이완에 좋대 예? 와 우리 앞에? 어. 우리한테 왜 좋아? 이 진동이 우리한테 병원... 왜 좋아? 어? 우리 근육 이완 시키는데 도움을 줘 이렇게 대고 이 있는데? 이 갈릉거리는 진동이 이렇게 아... 대고 아... 있는데어 그러니까 고양이.. 고양이 가슴에 올려놓으데아 얘를 배 위에? 응, 응. 끊었어. 끊었어. 끊었어. 끊었어? 이거 어이옷옷 이거 옷옷지 감요